식품학조리원리 2교시. 2교시에 대한 출제범위 범위. 출제 시험과목 분야 영역 세부 영역 사회관 담독의 최장질환의 영양관리 일약한 담독의 최장의 기능과 영양대사의 간및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8대 5 시험과목 분야 영역, 세부영역, 사이간 담독의 최장질환의 영양관리 1약간 담독의 최장의 기능과 영양대사의 간및 담독의 질환의 영양관리 3 최장질환의 영양관리 체중조절과 영양관리 1 비만의 영양관리 2 저체중의 영양관리 3 무대사증후분의 영양관리 6 당뇨병의 영양관리 1. 당뇨병의 분류 2. 당뇨병의 대사 3. 당뇨병의 합병증과 관리 4. 당뇨병의 영양관리 7. 심혈관계 질환의 영양관리 1. 심혈관계의 생리 2. 심혈관계 질환의 영양관리 3. 뇌혈관 질환의 영양관리 8. 비뇨기계 질환의 영양관리 1. 콩팥의 구조와 기능 이. 콩팥질환의 영양관리 3. 콩팥조로 결석의 영양관리 9. 밤의 영양관리 1. 암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암환자의 영양관리 10. 면역, 수술 및 화상, 호흡기 질환의 영양관리 1. 면역과 영양관리 2. 알레르기와 영양관리 3. 수술 및 화상의 영양관리 4. 호흡기 질환의 영양관리 10. 빈혈의 영양관리 1. 혈액의 조성과 기능 이, 빈혈의 영양관리 10. 신경계 및 골격계 질환의 영양관리 1, 신경계 질환의 영양관리 2, 골격계 질환의 영양관리 13, 선천성 대사장애 및 내분비 조절장애의 영양관리 1, 선천성 대사장애의 영양관리, 내분비 조절장애의 영양관리,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8대 6, 시험과목 분야 영역 세부영역 3, 식품학 및 조리원리 1, 식품학 및 조리원리 1, 개요 1. 조리의 기초 2. 수분 1. 수분의 특성 3. 탄수화물 1. 탄수화물의 분류 및 특성 4. 지질 1. 지질이 분류 및 특성 5. 단백질 1. 단백질의 분류 및 특성 2. 식품의 효소 6. 고 식품의 색과 향미 1. 식품의 색 2. 식품의 맛과 냄새 7. 식품 미생물 1. 미생물의 생육과 영향인자 2. 식품관련 미생물 8. 공유 서류 및 당류 1. 공유의 성분과 조리 2의 서류의 성분과 조리 3 c 당류의 성분과 조리 9 6류 육류 1육류의 성분 2육류의 조리 및 가공 10어패류1러패류의 성분 2어패류의 조리 및 가공 1 1 난류 1 난류의 성분과 조리 1 2 우유 및 유제품 1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과 조리 및 가공 1 3 두류 1 두류의 성분과 조리 및 가공 1 4 유지류 1 유지의 조리 및 가공 1 5 채소 및 과일류 1. 채소류의 성분과 조리 2. 과일류의 성분과 조리 16. 해조류 및 버섯류 1. 해조류의 성분과 조리 2. 버섯류의 성분과 조리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8대 7. 시험과목 분야 영역 세부영역 4.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1. 급식관리 1. 개요 1. 급식 유형 및 체계 2. 급식 계획 및 조직 2. 식단 관리 1. 식단 작성 및 평가 2. 메뉴 개발 및 관리 3. 구매 관리 1. 구매 2. 검수 3. 저장 4. 재고 관리 4. 생산 및 작업 관리 1. 수요 예측 2. 다량 조리 3. 보관과 배식 4. 급식품질 관리 5. 급식소 작업 관리 5. 위생 간전 관리 1. 작업 공정별 식재료 위생 2. 급식관련자 위생간전교육과 관리 3. 급식시설기기 위생관리 6. 시설 설비관리 1. 급식소 시설 설비관리 7. 원가 및 정보관리 1. 원가 및 재무관리 2. 사무 및 정보관리 8. 인적자원관리 1. 인적자원 확보, 유지, 보상 2. 인적자원 개발 3. 리더십과 동기부여, 의사소통 9. 마케팅관리 1. 마케팅관리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8대8 시험과목 분야 영역, 세부 영역 2, 식품위생 1, 식품위생관리 1, 식품위생관리 대상 및 방법 2, 세균성 식중독 1, 감염형 2, 독소형 3, 바이러스성 3,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1, 예화학적 식중독 2, 자연독 3, 곰팡이독 4, 환경오염 5, 식품첨가물 4, 감염병, 위생동물, 기생충 1, 경구감염병과 인축공통감염병 2 위생동물과 기생충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TCP 3 식품경양관계법규 1 식품위생법 1 총칙 2 식품 등의 기준 규격과 판매금지 3 영업 영양사와 종사원의 준수사항 4 조리사 등 5구 보칙 집단급식소와 식중독 2. 학교급식법 1. 학교급식관리둔형 3. 기타관계법규 1.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조사, 영양개선 2. 국민영양관리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집단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살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